어, 얘네가 아시아인을 모욕하는 말을 했다. 그래서 내가 경찰을 부른다고 하니까 이 중에 한 명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사는 독일 한지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독일어 공부에 동기부여가 될수 있을 만한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해요 저는 본래도 굉장히 소극적이고 내향적인 일인인데 동방예이지국 출신으로 남의 나라에 와서 살다 보니 제가 웬만한 것은 다 독일 사람들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맞춰주고 반대 의견을 잘 내지 않고 그렇게 살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만히로 살다 보면 가끔, 아주 가끔, 정말 제가 가만인 줄 알고 선을 넘는 독일 사람들이 꼭 존재하더라고요. 제가 바로 지난주에도 그런 어떤 열받는 일이 터져가지고 여러분들께 독일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독일에 오래 산 사람으로서 팁을 좀 제공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독일에 살면서 당한 잔잔한 일들까지 다 나열을 하자면 끝도 없겠지만 일단 이 영상에서는 아주 굵직한 세 가지의 사건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꿀팁을 드릴 테니까 꼭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첫 번째로 저의 쌈딱 본능을 건드려서 이빨을 드러나게끔 했던 사건은 제가 유학 시절에 학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아주 간단하게 저희 학교의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독일 위대는요. 룬츠강이라고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정교생이 참여하는 미술 전시회가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손님들도 굉장히 많이 오고 그러는데 이제 저는 영상 미술을 전공을 했거든요. 근데 또 저희 학교에 그 영상 작업을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영상 장비를 빌려주는 대여소가 또 따로 있었어요. 룬 추강이 되면 많은 친구들이 영상 작업을 전시를 하고 싶어하니까 전시 기간에 이 장비를 쓰겠다고 미리 좀 예약을 해놓는 게 필요했거든요. 제가 어, 당시에 기획하고 있던 작업이 빔 프로젝트가 3개가 들어가서 이게 꽤 많은 거니까 두달 전쯤에 예약을 해놨어요. 근데 룬 추강 열리기 2주 전부터 이번 룬 추강부터는 한 사람당 빔 프로젝트 두개밖에못 빌린대라는 그런 소문이 돌더라고요. 근데 저는 미리 해 했으니까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이제 빔 프로젝트를 빌리려고 딱 가니까 제가 빌렸던 세개 중에 하나가 취소돼 있고 그거를 이 대여소에서 일하는 친구가 자기랑 제일 친한 친구한테. 빌려줬더라고요 하필 솔직히 말해서 내가 걔랑 좀덜 친한 친구한테 빌려줬으면 그렇게까지 화가 안났을 것 같아 근데 내거를 말도 없이 취소해서 빌려준게 자기 제일 친한 친구야 그러니까 이제 저는 꼭지가 돈거죠 근데 또 그때 시기가 안 좋았던게 제가 좀 외국인으로서 독일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한 것들이 잔잔한 것들이 몇개 쌓여있었을 때야 그러니까 걔가 그거를 터트린거야 잘못 걸린거죠 한마디로 이제 가가지고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당연히 얘는 뭐 법이 바뀌었다 이러면서 변명을 하죠 근데 이제 저는 팡 치고 들어간게 아무리 그래도 너가 그거를 하기 전에 미리 나한테 말을 했어야 된다 너가 나한테 미리 언지가 없이 그런 일을 그냥 저지른거는 내가 외국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한거예요 제가 그랬더니 갑자기 그 친구의 동공이 막 지진이 막 일어나면서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니 절대 아니다 절대 아니다 막이러는거예요 근데 당시에 약간 그 모습을 보는데 강한 부정을 하는게 막 너무 강한 긍정 같이 다가오는 거야. 그 기분이 더 나빠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친한 친구한테 가서 제가 다시 말을 했죠. 너한테 빌려준 그빔 프로젝트 원래 내가 오래전부터 했던 거고 걔가 아무 말도 없이 그걸 취소시켜서 너를 준 거야 이랬더니 이제 걔도 좀 그거에 놀래면서 어, 다시 너 줄게. 너 받을 수 있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대여소에서 일하는 친구가 나한테 뭐 학교에서 마주치면 할로 이렇게 인사하지만 난 끝까지 그 인사를 받아주지 않고 졸업을 했다는 그런 뒤끝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아기를 낳고 지금 이도 우리 시골 동네에 이사와서 생긴 일인데 그러니까 여기가 너무 시골이고 동양인이 거의 없다 보니까 이 학교 다니는 애들한테 저희가 되게 신기했나봐요 근데 정말 버스만 타면 아니면 길거리만 나가면 그게 붐이 이렇는지 애들이 저희만 보면 계속 그 니하오 곤니지와심상숑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니하오 곤니지와까지는 참는다? 인사까지는? 근데 심상숑은 내가 못 참겠는 거야 그래서 심상숑 하는 애들한테는 굳이 쫓아가가지고 너 그거 인종차별이야 하면 안돼너한번더 하면은 너 선생님이나 엄마한테 부모한테 말할 거야? 그리고 우리는 중국 일본 사람 아니고 한국에서 왔어 너 안녕이라고 해막 이렇게 했거든요 만날 때마다 그렇게 하니까 그런 애들은 좀 줄어들었어 근데 어느날 슈퍼에서 장을 보고 이제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또 이제 한 남학생 4명 정도 뭐 10살 12살 뭐 이렇게 돼 보이는 애들이 무슨 큰 악기 가방을 가지고 슈퍼 쪽으로 들어오는데 그중에 한 명이 또뭐 곤니찌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 또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하고 나가는데 어떤 애가 모자라 듣나봐 니하 온가 봐뭐또 이렇게 하다가 또싱창숑 들렸어 내가 이제 그거는 못뭐 잠고 내가 다시 가서 너 이거 이렇게 싱샹송하는 거아시아인들한테 모욕적인 말을 하는 거야 너 이거 인종차별이야 이러면서 너 그렇게 한번더 하면 경찰 부를 거야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어 그냥 잘못했어요 이렇게 했으면 됐을 거를 불러 불러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 중에 하나가. 근데 내가 거기서 걔네가 또그 악기 가방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내가 그게 눈에 띄면서 내가 또 예중 예고 출신이니까 니네가 이런 인성으로 예술을 해 이런 심리가 내가 작용을 했어. 그래가지고 걔네의 보호자가 올 때까지 제가 기다렸죠. 그랬더니 어떤 할아버지 선생님 한 분이 나오시더라고요 슈퍼에서 어, 걔네가 그 보호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당신이 얘네의 보호자냐? 그랬더니 자기가 부모는 아니지만 지금 얘네를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또 얘기가 깨서 잠깐만 갔다 올게요. 음, 얘기랑 같이 왔어요. 아무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한테 어 얘네가 아시아인을 모욕하는 말을 했다. 그래서 내가 경찰을 부른다고 하니까 이 중에 한 명이 불러 불러 막 이렇게 하더라.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누가 그랬냐? 근데 제가 약간 안면 인식장애 있거든요. 독일 사람도 구분 잘 못해. 내가 모르겠다. 이 중에 한 명이다. 이랬더니 이제 그 안에서 걔네들이 서로 꼬질러더라고요. 뭐재였다막 이렇게 그랬더니 이제 선생님이 너네 절대 그런 짓 하면 안 된다. 빨리 미안하다고 사과 드려라. 이래가지고 걔네가 사과하고 사과의 의미로 아이스크림을 하나 받아왔는데 내가 기분이 나빠서 그걸 먹진 않고 버렸어. 그래서 그렇게 하고 넘어간 적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제일 최근 거. 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계기.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축구교실을 다녀요. 근데 저희가 작년 12월달부터 그 축구교실을 막 자주는 참석을 못 했던 게 코로나 걸리고 또 아이가 돌아가면서 아프고 이러니까 이제 계속 빠졌거든요 지난주에도 아프고 2주만에 다시 갔어요 그랬는데 원래 갔던 반이 아니고 옆반으로 가라는 거예요 나는 그때 우리 아이가 6살이 돼가지고 좀큰 반에 넣는 건가 싶었어 처음에 그 들어갔더니 웬걸 여자애 두명하고그 다음에 남자애 하나가 있는데 그 남자애가 어린 걸 우리가 아는 게 걔가 우리 유치원이거든 걔네 아빠가 이제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원래 트레이너 선생님은 원래 반에 가서 트레이닝을 하고 그 여자애 중에 한 명은 뭐 계속 하기 싫다고 나오고 이 조그만 남자애도 우리 아이가 너무 공다 뺏고 막 이렇게 하니까 자기 축구 안 한다고 나오고 그래서 결국 우리 아이가 한골한 20골 넣고 나왔나 봐그날 트레이닝에서 그러고 나서는 이제 저희 아이가 물어보는 거죠 내가 왜 오늘 베이비 반에서 뛴 거냐 왜 쟤네 너무 시시했다 막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이유를 모르니까 오랜만에 가서 그런가? 이러면서 한번 그냥 몸 풀고 오라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나서 집에 왔는데 글쎄 트레이너가 저희를 단체 톡에서 원래 있던 그룹이 get d r 해가지고 그룹의 try이면 그룹의 드라이로 우리 이름을 빼면서 너네 그룹의 찌 r y 에서 나와줘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그룹의 드라이에 속한 사람들을 보니까 다 그냥 뭐 어린애들 우리 아이 나이에 친구들은 다안 왔어 아무도 그래서 이제 그때 약간 빡이 쳤죠 내가 나서기 좀 그래서 남편한테 왜 그러는지 한번 물어봐라 그랬더니 답장이 온게더 가관이야 걔가 축구에 많이 안 왔고 클라인 온즈 작고 연약해서 했다는 거야 응, 진짜 기가 막혀가지고 약간 이게 엄마들이 내가 당하는 일이면 이렇게 기가 막히진 않은데 아 시위기기 때문에 더 그런 게 있나 봐 그래가지고 그냥 남편 는 되게 네트하게 걔가 안간 거는 아플 때만 안간 거다 그리고 걔가 클라인이긴 하지만 짜르쳐하다고는 생각한 적이 없다 그래서 나는 너의 그 이유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렇게 보냈어요 되게 배운 사람처럼 그랬더니 뭐아 너가 원하면 뭐스프레이슈툰들를 퓨린 하래 그러니까 뭐 상담 시간을 가질 수 있대 근데 그것도 약간 기가 막혔고 저는 이제 별 생각이 다 들었던 게아 이게 얘가 그러니까 혹시 라이스청으로 이걸 왜 실력으로 자른 건가 왜냐면 우리 앞집에 아들 유치원 같이 다니는 애 중에 아빠가 축구선수인 애가 있어 근데 걔가 잠깐 우리집 와서 하는 말이 자기는 일주일에 세번 공을 차러 다닌다는 거예요 자기 아빠랑. 그 그러니까 걔는 진짜 공하고 되게 친하고 잘 차거든. 근데 우리 아이는 사실 축구 갈때 말고는 공을 차지는 않으니까. 그런 게 티가 나나? 그런 실력 차이 때문에 그러나? 처음에는 이렇게 들었다가 축자라의 남편한테 얘기를 하니까. 남편의 말은 절대로 그게 실력으로 한건 아니라는 거예요. 게임 진짜 경기를 할 때? 다 뻥뻥 찰 줄이나 알지. 패스하고 옆으로 공을 빼내고 이런 거는 우리 아예 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남편이 눈은 그러니까 내가 알고 싶었던 건내아들이 잘한다 이게 아니고 실력으로 자른 게 아니구나. 그럼 뭐냐? 만만해서 자른 거지. 만만해서.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밑에 반으로 보내야 되는데 누가 갈지 선택하다가 그냥 만만한 우리가 내려간 거지 아 이게 또 이빨을 드러내야 될 때가 왔구나 원래는 남편 보러 다음 축구 시간에 가서 말해봐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내가 너무 화가 나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문자 메시지를 보낼 생각으로 막 썼어 이 얘기 저 얘기 근데 축구 트레이너도 막 그렇게 막그 읽는 거를 즐겨하는 스타일은 내가 보기엔 아니야 이거는 말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전화를 해서 막 싸댔죠 얘가 갔을 때 다른 머리 애 애들 다 중간에 나가서 얘는 너무 쉬웠다 그런다 그리고 자기가 왜 베이비 번에서 뛰어야 되는지 계속 물어봤다 근데 네가 그렇게 답변을 준 거는 나는 너무 실망스럽고 정말 화가 났다 작은 거는 나는 인정을 하지만 작은 게뭐 축구의 전부냐 그리고 너가 말한 그 짜아트하다는 거 연약하다는 거는 내가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다 얘는 이 나이대에서 집중력과 멘탈이 강한 애다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또막나너너너많이랑 아, 너 이미 다 얘기한 거야 막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우리 남편은 그 자리에 없었다 내가 그 상황을 다 아니까 내가 너한테 다시 전화를 한 거다 이랬더니 이제 또깨갱 목소리로 알았어 다시 올려줄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놀란 거지 나 항상 이렇게 가만히 조신하게 이렇게 있다가 싸대니까 그래서 결론을 좀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독일에서 한국인으로 살아갈 때 외국인이기 때문에 겪는 부당한 일이 당연히 있을 수 있거든요 요거는 근데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셔야 되는 게이 사람이 독일 사람한테도 불친절하고 외국인한테도 불친절한 되게 일관성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은어 되게 겉으로는 좋아 보였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외국인을 우습게 보는 일관성이 없는 사람인지 첫 번째 경우에는 그냥 저 사람은 원래 그런 나쁜 사람 이렇게 넘어 되는데 두 번째 경우에는 솔직히 앞의 경우보다 더 열받는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제가 그냥 단연간 독일을 살았던 사람으로서 팁을 드리자면 일단 이게 부당하다라는 표현은 무조건 하셔야 되고요. 하실 때 굉장히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unter 우겐 r augen이라고 하죠. 독일 사람들이. 1대1의 상황에서. 그 얘기를 하셔라 왜냐면 저는 이게 독일 사람들 약간 민족성 같은데 이 사람들이 같이 뭉치면은 막 되게 뭐라도 할 것처럼 막 놀리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얘네를 개인으로 타고들잖아요 그러면은 찍소리 못해 난이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 그래서 1대1로 상황 만드셔서 하셔라 두 번째는 말할 것을요 미리 준비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뭐 내가 이런 일이 너무 기분 나쁘다 인종차별이 기분 나빴다 하신다면 그때 하실 수 있는 이야기를 미리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뭐 물론 나만의 기준이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니하오 이런 건 참을 수 있지만 내가 심상통은 진짜 못참는다 그런 트릴랄까 아니면 내가 나한테 하는 건 참을 수 있지만 아이한테 하는 건 절대 못참는다 뭐 그런 저만의 기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써먹을 수 있는 문장 정도는 독일어로 외우고 다니셔라 왜냐면 영어가 그때 안 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제가 학교나 뭐 포스발클럽에서 받은 것과 같이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는 여러분이 할 말을 쓰세요 우리는 원어민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때 말하는 게 많이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다 독일어로 작문하셔서작문하는방법 제가 지난 영상에 알려드렸어요 내맘대로 하시면 안 된다 원래 있는 기준의 틀을 갖다가 쓰셔야 된다 장문의 팁이에요 그래서 할 말을 미리 장문하셔서 그대로 뭐 전화를 해서 따지시던지 아니면 은 1대1의 상황을 만들어서 따지시던지 이렇게 해야 이 사람들이 두번 다시는 무시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왜 예의를 지켜줄 때 굳이 굳이 이렇게 이빨을 드러내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 건지 정말 나한테 그렇게 싸댐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 솔직히 말해서 같이 예의를 지켜주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사실 결론적으로는 독일에 살려면 여러분 독일어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되시는 게 좋겠죠 제가 되게 오래 살았지만 이렇게 속 시원하게 독일어를 하면서 산 지는 정말 짧은 기간이거든요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법은 제가 계속 저의 컨텐츠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제 콘텐츠 잘 보시고 따라하셔서 억울한 일 당할 때속 시원하게 독일어를 배치면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랄게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의 독일어가 편해지는 그날까지 저는 저의 채널에서 계속해서 독일 생활 또는 독일어에 대한 팁들을 전해드릴 테니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한 내용들 가지고 돌아올게요. See you next month!